랩해봐 약간 지쳤어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달라고 말하시면 제 능력밖에 일이에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저 앞에 가는 매력쟁이 번호 달라 하셔도 제 능력밖에 일이에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오늘따라 거칠어진 당신의 말투 잠시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난 하트 물어보지 않아서 이때까지는 못할 말은 사람에게 못할 말은 저한테도 못할 말